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5월 1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외부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그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아, 요즘 계속해서 보이는 아, 브란지노, 아, 지중해 농어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아, 정말 기름지고요 아주 맛있는 그런 농어입니다 그리고 요새 갑오징어가 많이 나와요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큼지막한 무늬오징어들이 가끔 보이는데 가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단새우 같은 경우는 저인방 작업이 5월 한달 동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고가고요. 아 네, 탁자볼락이라고 하는 건데 맛있는 생선인데 노량진에서는 그렇게 자주 보이는 그런 생선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정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박스가 지금 화면으로는 그런데 굉장히 큰 박스거든요. 또 이제 아귀 간도 제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게 선대 이제 캐나다. 아 거는 보통 한 26,000원 27,000원 요 정도 하고요. 성게소 국산 같은 경우는 적각을 포함해서 한 10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복은 제가 한꺼번에 가격을 올려 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왕우럭 조개, 예, 이제 크기에 따라서 2만 원짜리도 있고 17,000 원짜리도 있고 이건 좀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 피조개는 가격이 좀 좋아진 편이고요. 자 이제 활어를 조금 보게 되면 흑점줄전갱이, 이건 이제 사이즈마다 좀 가격 편차가 조금 있고 있는 편이고요. 요새 계속해서 참복, 어, 자주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전매가리, 이제 보통 병어돔 이렇게 해서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게좀 보이고 있고요. 어, 참돔, 이 자연산이 이제 좀 살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근데 부시리는 이제 작은 것부터 해서 큰것 같은 경우는 가격, 어, 단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3kg짜리예요. 정말 크죠? 키로에 2만 원씩이렇게 예, 판매가 오늘 되었고요 문치가점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만져본 게 살밥이 괜찮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저것도 괜찮았고 이 요새 이제 미너가 좀 보입니다. 요 키로에 이제 2만 5천원짜리 이제 미너예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이제 연어 가격 보게 되면 지난주보다는 5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징어인데 아까 본가보징어보다 조금 작지만 가격이 저, 정말 좋아요. 한 마리에 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게 예, 박스에 이제 1 3 0원 그리고 요거는 백골댕입니다. 킬로에2 8 0 0원 가격이 이것도 소폭 어,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완도광어가 거의 물량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아예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 광어는 가격이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복치는, 이제, 조그만 것만 남아 있었어요. 가격 요새 좋습니다. 보통 3만원대 이상 아, 되거든요. 네, 우럭 정말 크죠. 그리고 자연산 참돔인데, 키로 만원짜리에요. 어, 그니까, 한, 가격이 저렴하면은, 한, 고그 정도의 품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바리. 요새 계속해서 북바리가, 이제, 좀 보이는 편이고요 흑점 조정기 이건 조금 작은 거에요. 한 1kg 조금 넘어가는 거면 한 25,000원 그룹. 1.5kg 정도 되는 거는 한 3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돌가자미에요 돌가자미도 가격은 계속해서 좋아요. 요거는 네, 이제 한 1.5kg 이상이 되니까 3만원 이렇게 되죠. 이고 이번에 이제 양식 일본산 참돔이구요. 이것도 가격이 한 조금씩 이제 올 올라가고 있어요. 네, 돌돔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뭐 5만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 이 정도 있고요. 이제 농어는 계속 가격은 좀 비슷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민어예요. 이거좀 크기가 작긴 한데 아, 요요맘때 하고 다음 달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가격이 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초복되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주광어는 가격이 제주광어도 살짝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숭어도 비싸네요 이제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완도광어 여기는 이제 3kg짜리는 없었고요 2.5kg짜리 요정도 됐는데 지금 28,000원이면 예전에 3kg짜리 가격이에요 그 이제 돌돔이 이제 사이즈별로 좀 가격이 좀 다르게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제주 강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우럭 양식으로 우럭. 요새 좀 심심치 않게 보이네요. 이렇게 자주 원래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복치가 있고 이제 뱅에돔이 이제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산 점농어예요 킬로에 18,000원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도 자연산 참돔이 저렴하죠 그리고 이게 밑에 보이는게 이제 일본산 제빵어예요 이것도 뭐 4키로 이상 짜리를 좀 드시는거 추천을 드려요 어, 이것도 4키로 이하 짜리 작은 것들은 좀 기름이 좀 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정도 꼭 숙성해서 드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를 좀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완도상각원 오늘 아예 물량이 없어진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사, 소폭 올랐고 이제 참돔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하 1층으로 와서요 이제 엉클마린으로 왔습니다 이제 엉클마린은 이제 당일 판매 시세가 카카오톡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화로 필레 선어, 냉동, 숙성 이런 것들 다 아, 전체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퀵이나 일반 택배도 가능해요 전화 주문도 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경매장에서 시급하는 품목들은 미리 예약해서 구매 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고등어 여러 가지 선어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예약한 광어 필레예요. 요네이거는 아, <웃음>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하고요. 네, 내일 요 내일 또제 주문해 놓은 게 있어서 또 와야 됩니다. 네그 옆에 바로 지하 1층 서울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이제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장점은 a급 화로만 취급하고 낮에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제로페이 도 사용 가능하고 또페류 같은 경우 는 소량 구매가 가능해요 그 대신 단점은 경매장 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생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A급만 취급을 하고요. 이런 폐류들은 조금 조금씩 살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장점이고 이제 비단가리비에요. 이제 비단가리비는 관자가 좀 큽니다.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한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대게나 뭐 킹크랩은 좀 적은데 오늘 꽃게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꽃게가 가격대가 좀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좀 가격이 좀 내려간 걸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뭐 비쌀 때 6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4만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5월 5일 5월, 5일 파일 지난 이후로 소폭, 어, 하양세를볼 수가 있고요 이제 킹크랩도 마찬가지로 살짝 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매장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시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응. 1지만원는0만1 3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만원1만원 이거 만원랩은만원씩이만원2만원네이 킹크랩은 킹크랩은 킹크랩은요 정말 빨대원요이만원는좀만원면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만져보면요 거의 살이 없어요 만원대게만원마짜만원요 백는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꽃게 이제 이건 중짜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대짜고 중짜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킹크랩 같은 경우 이제 여기도 이제 선호도가 있었거든요. 3 5 0 0 0원까고 가격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그런나마좀 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런거는 절대 사지 말아야 돼 그런 킹크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얼마짜리예요이건 키로 2만원대 키로 2만원인데 이건 좀 사이즈가 좀잘 자라서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대신시월드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시세가 이제 밴드에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이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미리 제 전화로 재고 여부 꼭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고 뭐 퀵이든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다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운 킹크랩인데 이건 1절지예요 이제 요거 사이즈가 브랑 킹크랩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요거 레드 킹크랩인데 엄청 커요. 5 8 k g 로면한6명에서 충분히 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제 규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도마가다니고요뭐 절지 아닌 거 절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2, 3절지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밴드 링크는 이제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많이 이제 쟁여져 있죠 여기도 밴드가 있어서 매일 판매시세가 올라오고요 판매시스템은 아까 대신 시월드랑 동일합니다 이제 브라운 킹크랩 절지 없는거 1절지 2,3절지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마가단 이었구요 어, 2-3 절지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그 다음에 좀 절지 아닌 것들은 좀 가격은 있지만 좀 품질이 좀 괜찮은 것들 이제 골라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시 경매장 와서 패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복 11미짜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우록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가격이 오른 편이고, 어, 소라는 저거는 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가리비, 비단가리비가 지금 팔려서 없는데, 이제 비단가리비가 이제 5kg에 38,000원. 가격은 있지만 좀, 저는 이제 홍가리비보다는 이제 비단가리비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가격이 조금 소폭 내려왔어요. 약간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폐류는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 홍합이 이제 오늘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락, 문어 바지락이라고 하죠. 좀 씨알이 좀 굵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굴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꼴뚜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낙지는 저게 한 마리 다섯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5,000원 어, 그래서 한 마리당 한 5,0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 자, 이거는 한. 친구가 초이스산으로 왔고요세마리 한자고 35,000원 아버지, 요거는 이제 선호 헷감되는거예요세개는 요거 똑같아요 요거는 지금 한 마리가 9,000원 보시면 되고 요거는 좀더 큰거, 그래도 헷간되요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많이 지만 여게제일큰놈인데요 사이즈가 두 번째로 큰놈이에요 요걸 한 마리가 지금 13,000원. 이놈이 제일큰놈 요걸 한 마리가 지금 15,000원. 그 다음에 병원 섯마리 요거는 지금 한 짝에 5만원 보시면 되고요. 과원도 이제 고등어 5만원 사봤다면 되는 요거 한 짝에 지금 요 사이즈는 지금 35,000원. 그 다음에 치가 요게 2이미 이게 20미에요. 요게 20미는 요게 지금 한 짝에 얘가 지금 73,000원. 이 22미가, 20미짜리가 7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나오는게 오징어, 요, 요 사이즈가 지금 한자리 58,000원 요거 같은 경우도 58,000원 보세요, 20마리짜리 물론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27,000원 요고 디퍼 사이즈가 1.5kg인데 요거한 마리가 지금 5 5,000원 요것도 5 5,000원 저거 하나만 5만원이에요 제가. 마치 같은 경우는 이거 500g짜리 A, P 급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 마리가 18,000원 꼴나와요 뭐가들어가 요거는 한 마리 1000g짜리. 5마리로 요거 는한 짝에 지금 19만원. a p 급이라 요거는 이제 1250g짜리. 요거는 지금 한 마리, 아까 한 4만 5천원 꼴나와있한두 마리 구만원 요거는 이제 1800g짜리. 요거는 지금 3마리가 한 짝에 요거는 17만원. 요리 지금, 어, 여기 있지? 이2 0 0 0 g 짜리 좀 넘는 건데, 여기 한 마리가 지금 6만 5천원.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갈치 여기부터는요. 요거 이제 a p 급인데 요거는 사이 1600g짜리에요. 요거는 한 마리가 5만원. 요거는 이제 A급인데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5만 5천원 요거는 이제 한 마리가 2 k g 짜리 요거 한 마리가 6만원 얘도 한 마리가 6만원 요거 요거는 한 마리가 지금 얘도 6만원 한 마리가 6만원 요거는 한 마리가 4만원 요 사이즈 이거 한 개는 얼마씩이에요? 이거 얼마... 네, 이건 좀 씨알이 좀 작았고요. 이게 가격이 저렴하면 가성비적으로 먹을만해요. 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탁자 볼락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맛이 좋은 생선. 어, 이거는 색감이 안 되고 2만 원한 상자에 청어. 예, 이거는 나로도 건데 색감도 돼요. 어제 그저께는 2만 5천 원 팔았는데 이거 오늘은 2만 8천 원. 자, 생물이면서 16마리짜리고요. 오늘은 2만 2천 원. 강원도 이제 생물접과장열 15마리 어, 전어가 오래 비싸서 많이들 못 드셨다고 하더라 15,000원 보다 씨알도 더 크면서 맛도 더 좋아 35,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건 좀 뒤에 자팥분치만8 0 0 0원 어. 아부가 한 3kg가 넘는 것도 있고 약간 빠지고,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한 마리에 15,000원 어, 여기는 만원씩 저 생물관 1kg에 2만원 가자미 이거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15,000원 엄청 싸요 그냥 백조기 남의 거. 물이 너무 좋아서 샀어만 15,000원 예. 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